이런 데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은 적어도 수도권 근처에, 그거 보면은 서울 집값도 조금 안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언론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성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안전성도 바로 경제성으로 보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대체 가능성 같은 것하고 사회적 비용을 총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고농상생의 문제는, 전 총괄적으로, 결국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나 농촌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촌은 마치 우리의 참 가슴 아픈 공돌이 공순이, 누이 같은 사람입니다. 시내버스, 지혜버스, 그, 예, 예 했던, 그, 런그 버스 안내형 같은 사람입니다. 낙동강이 그런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서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수도권에서 도시에서 있는 시골에 내 사촌, 누이 또는 동생같은 마음을 가지고 농촌을 도와줘야 그런 정책을 표현해야 아, 농촌이 아 정말 내가 그래도 서울이 멋지구나 건강하구나 하는건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서울은 합력의 도시입니다. 그런 수도권에 정말 원한다면 저는 좀 심한 표현입니다. 말과 같이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강남이 원하는 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 거기에서 서울은 서울대로 많이 만들어졌고밀집도를 높여주고, 그린벨트도 주민이 원한다면 풀어주고, 해서 서울은 강남은 강남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되, 그것이 강북이라거가 또는 부산이나 청주에 우리가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비신가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그 지적에 대한 그냥 별론는 아닙니다. 그런될 것인데, 그러나 아주 아까 섬에서 우리 섬재단의 섬전무 총장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뭐 지역이, 원전 지역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본다면 편리성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사회가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 문제가 없이는 아, 으로면 이제 단순한 자연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나 갈등, 같은 것을 풀어내기 힘들지 않을까. 뭐, 감히 이렇게 한번 정도는 그냥 편하게 했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사천 포럼에서는 부산하고 목포에서 이 올라오신 분이 있어서, 그, 케틱스비이시간도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행위 시간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포럼에 대해서 포럼, 언제, 예, 오늘 토론은, 오늘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그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는 뭐꽤 오랜 주제였었고요. 국가가 사실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뭐, 강남, 강북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적, 으로 결러면미래의볼그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더 의미있게, 보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 측면에서는 소원은소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씩 다른 시각에요 오늘은 이 약간 인연도 지형이 다른 시기고, 수사할 때는 가치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는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보거든요. TV를 보기에는. 최근에 집에 대해서 집을 구하고 집을 찾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아주 독특한, 아직까지 손이 아프지 않은 기회을 찾아가는 게 좋았고, 숙소주택을 지키고, 아파트가 한 3, 0 40년 있는데, 우리의 주범들한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부생가나오는것 같아요. 전문사람들이 어, 찾아, 제가 듣던 분들 보면 어 먹었을 수도 고그래 아까 이승님 교수님이 저하고 들으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도시고 어, 지방에는 일가국이 되게 10년 안에는 평화습니다까아 <목소리도> 이중적인 사람을 살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주거에 대한 걸 잘못하게 돼서, 또, 또는 경쟁제로이 시간이 고일감 이중을 맞 시간이 인 취급받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경우고요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3만 분이 어가 지방에서도 은고있다른사게그서는한사람에게는사람들게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는사람에게는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는그람들에한는달람들에게는사람에서는사게는사게는사람있에게에게는는사람사에이는에게는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여기에 있는 분 지정할 수 있는 어서 저는 지시 70년의 기으로장난2종이라는지 투자 드라마가 있습니다. 장난도 상당한 데다 네. 하는 가있니다어게엄면나게 네. 종류가 5분에 투자를 해가고 이렇게 그 만들어왔는 거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역에 대해 현재 KTX가 기업 자체에, 에 일본에 가보면은 인격적으로 일본처럼 되겠습니다인 아니고 지방을 넘어, 인격을 쓰는 것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다고 하는 들이참 필요하다. 예들의료 그런은분 지방은 전부 히고무수 대상 이런 것처럼 작년에 지방은 하나씩다고 오히려 세금을 세워지지 지금도 이 분야 지방은 다비용고 영업만 통해 드리면 지방에 있는 분도 반만 다르기 때문그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좀싶었으면다고뭐 어떠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거를 도시도 살아야 되고 도사는 시간 을는 우리들을 하나씩 시간에 해서접근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해주시오사하시 네, 예하시간 동안 굉장히 SH 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악론과 토론과 어,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정보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마는 마음이 아프면 숲이나 자연으로 간다 라는 그런 말이 하나 떠올랐고요. 다드나는 징기스탄이 쓴 얘기지만 빨리 갈라고 는 혼자 가고 멀리 갈라고 하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 다양한 논의가 내일의 서울의 발전, 창조 그리고 서울이 어떻게 보면 국토의 맥형인데 형으로서의 역할, 또긍정적인 어, 국토를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 또 개인적인 형태로 보면 은 지금 디지털 로봇 시대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삶의 일이나 행동을 어, 유지하고, 나갈 수있는지 한번 공범이 공사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 잘 정리해서 책자 만드는 데 어, 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 미래 도시 법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